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웃음> 오늘은 옷쇼와 함께하는 키미는 요즘 이런 브랜드 보고 있다 제가 평소 궁금했던 두 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실물로 리뷰해볼까 합니다 뭔가 역시 옷은 직접 만져보고 입어봐야 맛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고른 오늘 두 브랜드는 암피스트와 포트너스 그리고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추가 할인 쿠폰 15%까지 받아왔으니까 영상까지 끝 봐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제품들 보러 가질까요? 스토커즈 먼저 암피스트 제품부터 볼게요 요 요망한 엘보 패치가 어? 눈에 띄어가지고 고른 제품인데요 보통 엘보 패치 디테일은 스웨이드나 가죽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 제품은 니트 원사만 바꿔줘서 니트 그 자체예요 페리하게 브러싱 작업을 해준 니트라서 앙고라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앙고라보다 털이 덜 빠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털 빠짐은 있으니까 처음 받으시고 이털 빠짐이 거슬린다 하신다면 드라이 클리닝 혹은 손 세탁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털 빠짐이 엄청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터치감은 브러싱 작업 때문에 이 모장이 좀 포슬포슬하게 느껴지듯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맨살에 입기에는 조금 간지럽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서 이너티셔츠 추천해드릴게요. 이 니트 실루엣적인 특징은 품은 여유롭게 나왔지만 총장이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단점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레이어링하기 쉽더라고요. 사이즈감을 좀 보시기 위해서 저희 두 모델에게 두 가지 다른 사이즈를 입혀서 비교해드립니다. 저희 매니저를 보시면 실루엣적으로 앵라 사이즈가 맞지만 좀 총장이 짧음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어, 이게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다리가 길어보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궁집자님에게는 딱 알맞은 기장감 아닌가 싶습니다. 요, 요만한 앨범 패치가 포인트가 되는 니트는 총네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 크림 컬러는 오시오 단독 제품이라니깐요.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단독이라니까, 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요 블루 컬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암피스트 두 번째 추천 제품은 어, 이 니트 자켓을 이 가격에 주신다고 랭크 물어왔어요. <웃음> 테일러드 자켓 블레이저 이런 거를 좀 편안하게 입기 좋은 건 바로 니티드 버전인데요. 이탈리안 자켓 디테일을 가져와서 아웃 패켓이 3개가 있고 리버튼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니트형 자켓이기에 몸에 감기는 느낌이 좀더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트 같은 아우터를 걸치긴 니트 자켓이 좀더 편하더라고요 적당히 두툼한 두께감으로 가을엔 아우터로 겨울엔 이너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굵직한 라인이 들어가준 짜임 니트 조직감 전체가 좀 탄탄하게 쫀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루엣적으로 좀 루즈하게 가셔도 되고 정핏으로 입어도 둘다 예쁘더라고요 사이즈감을 비교해보시라고 저희 매니저웅에도 입혀보고 궁집자님께도 입혀봅니다 그냥 블레이저의 경우 소매가 기장이 길면은 어 그거 수선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니트 자켓의 장점이라 함은 소매가 길면 롤업을 하면은 어, 감쪽같다 깔끔하게 입을 수 있다 자켓의 라펠 부분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어 정말 프레피한 무드에 정말 제격이지 않나 싶은 제품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팔면은이에요팔면은할인받으면 펄맨언 컬러웨이는 두 가지 제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하고 프레피한 무드를 즐기기엔 요 그린 컬러가 진짜 이뻐 보이더라고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a r s 자 정말 궁금했던 브랜드 포트너스 구독자님들이 막 후기를 옮겨주셔서 뭐가 그렇게 좋길래 저도 궁금했거든요 제일 자주 봤던 제품은 이 투턱 와이드 블랙진인데요 만져보자마자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는 원단감 질감이라고 할까요? 블랙 원단의 경슬럽감이 은은하게 보이고 원단감 자체가 막 탄탄하지만서도 유연한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광택감이 돌기에 또 분해가 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트렌디한 실루엣의 팬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에 투턱이 잡혀있대 깊숙하게 잡히지 않아 좀 붕대거나 볼륨감을 엄청 살려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 길이함이 어느 정도 있어서 루즈하면서도 와이드한 그런 릴렉스한 맛을 내주는 팬츠 전체적으로 키가 굉장히 큰 매니저님에게는 미디움 사이즈 허리가 맞았지만 기장감이 아쉬워서 라지 사이즈로 사이즈 업을 하는 게좀더이쁘더라고요 하지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지 데님이기 때문에 이염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제 기준 엄청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눈을 좀확 사로잡았던 거는 빨간 가죽 탭? 심지어 앞쪽 벨트 시그니처 디테일이 있는데 거기도 레드 포인트가 뭔가 이런 팬츠 편안하게 루즈하게 입어주시고 가디건 같은 거 스타일링하면 굉장히 이쁠 팬츠네요. 스 <목소리> 다음 궁금했던 제품은 오쇼 단독 제품인 벨티드 팬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벨티드 디테일이 미니멀하드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데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봄에 트렌치코트나 쇼차켓들 입을 때그 벨트가 딱 그 보이는 게그 갬성이 있거든요 요 팬츠도 마찬가지로 매니저님에게 미디움 사이즈가 허리가 더잘 맞지만 라지 사이즈가 좀더 갬성진 어, 기장감 아닌가 싶어서 라지 사이즈를 입혀봅니다 요 팬츠는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 1cm 정도 기장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장감이 있는 제품을 고르신다 하시면 요 제품이에요 요 데님도 확실히 원단감이 좋았어요 빳빳한 느낌의 데님이 아닌 탄탄하되 뭔가 유연한 원단감 그래서 벨티드 데님이지만 부해 보이지 않은 스타일 데님 워싱이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그 워싱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은은하게 들어갔어요. 크랙 느낌이 은은하게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가 되대 부담스럽지 않은 바지인 것 같아요. 이 팬츠도 투턱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엄청 붕쑥이 볼륨감을 주진 않습니다. 이 팬츠에도 마찬가지로 레드탭이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벨트 디테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의를 넣입해가지고 응? 다리 길어 보이게 연출되시는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커브드 크림진 굉장히 트렌디한 실루엣이라고 할수 있는 커브드 팬츠는 저도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요. 이 팬츠는 원단감이 앞서 보신 두 제품과는 좀 달랐어요. 좀더 각이 서고 단단한, 탄탄한 느낌의 원단감. 앞쪽으로 턱이 깊숙하게 밑단까지 쭉 이어지게 있는데 이게 움직일 때그 둥그스러운 핏을 연출해줘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팬츠는 취향에 맞춰서 사이즈감을 좀 다르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님에게는 미디 사이즈가 확실히 크롭해 보이고 라지 사이즈가 좀더 길지만 와이드한 실루엣이 좀더 살아나죠? 그래서 저는 이 크롭한 기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크림진 마다 또 컬러가 다른데 요거는 톤 다운된 누리끼리함이 좀 없는 컬러라서 부담스럽진 않은 컬러감인 것 같아요 크림진에는 애쉬베이지 가죽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은 갱성 커브드 데님 맛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포트너스 데님은 원단감 질감 표현이 되게 좋았고 만듦새까지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체형에 맞으신다면 한번 사면 은뽕뺄수 있는 바지 아닐까 싶습니다 Fuckers. 자, 이렇게 해서 오시와 함께한 키미는 요즘 이런 브랜드 보고 있다? 편이었는데요. <웃음> 확실히 옷은 음, 만져보고 음, 입어봐야 돼 오늘 영상에서 보신 할인 가격은 스토커즈 추가 쿠폰을 입력하신 후의 가격이니까 꼭 쿠폰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영상 속등장했던저 갬성진 가방 뭐야? 어, 하셨을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포트너스의 가방인데 너무 이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댓글로 키미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한 줄씩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 이벤트는 오시오 측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할인받아서 현명한 소비도 하시고 가방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웃음> 어머 <웃음> 간절기야, 간절기. <웃음>